<웃음> 어? 인내일코 어디 있어? 옆에 코너 돌아서 가보자. 음. 이거는 스팅이야 우리 이미 소품을, 소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음. 야, 잘라들김끼미끼미 아트박스. 떨어다서 살게 있네. 렌즈 케이스 야 이거 어... 귀여운 거 많다 여기 이건 진동인 거 같은데 진동은 뭐야 세척을 해주는 거야? 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선이 나와 응. 근데 이거 진짜 방종템이다 그러니까 하 하셨어요? 가로 어. 가나? <웃음> 야 어, 언니한테 보내달라 그래야지 안녕 어, 네. 너가 디져도네 맞아요? 그몇토인지 봤어요? 네 저는 음, 인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꼭대이 위에서 중초이 던다봐 제가 퀴톤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정말,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한테 웜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심밖에 없었어요 그럼 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나요? 네 누구요? 네. 네. 저희 엄마랑 만건 맞는 거 같고 쌍액 쌍고프로 만들어보세요 속눈썹 영양제인데요? 어머 난 몰랐지 <웃음> 뭐? 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카카비비야 카디비. 이 카디비야.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자게 이렇게 이 오흐흐 <laughs> <laughs> 뭐지? 결계인가? 아! 어, 계속 찍으면서! 끝! 성찬이가 진짜 아저씨로 보이는 거아니씨로는 거야? 아! 안, 쥬? 쥬? 쥬? 쥬? 야